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대신 뷰티 컴퍼니가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쿨링 뷰티기기와 다기능 페이스 관리기기까지 전문가를 위한 차세대 제품이에요. 새로운 쿨링 뷰티기기인 더마쿨, 그리고 다기능 페이스 관리기 더마스킨, 두 제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차세대 뷰티기기 더마쿨 더마스킨 더마쿨 더마쿨은 기존의 이쿨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에요. 당연히 뭔가 더 좋아졌겠죠? 이쿨은 오랜 시간 널리 사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쿨링 뷰티 기기를 조금이라도 찾아본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쿨러, 히팅, EP 기능을 제공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더마쿨은 쿨러, 히팅, 그리고 EP 기능을 대체하는 이온토를 갖추고 있어요. 더 좋아진 부분은 쿨러 기능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대폭 줄여 사용할 때 거슬리지 않게 하였어요. 여기에 온도도 기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로 더 낮췄어요. 히팅은 영상 40도를 유지했습니다. 본래 하나의 핸들로 이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이번에는 이온토로 교체되면서 별개의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더마스킨 더마스킨은 얼굴 관리에 필요한 네가지 기능을 모은 제품이에요. 스킨 스크러버, 초음파 마사지, 이온토, EMS 룰러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하게 관리를 도와주는 페이스 전용 제품입니다. 더마쿨과 더마스킨 두 제품은 같은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데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적은 버튼으로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더마쿨과 더마스킨. 새로운 전문가용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저희 뷰티컴퍼니가 새롭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고객님은 언제든 방문하셔서 다양한 뷰티기기 제품을 체험해 보시고 구매 또는 대여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제품 상담과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